저는 굳이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그냥 썸네일에 바로 나와있죠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유튜브 하지 마시고요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음 안에 있는 통발을 전기톱으로 자른 다음에 그 통발을 꺼내가지고 얼음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혼자 온게 아니라요 자 우리 보고형이랑 오 왜... 성공하자 지금 보고형이 사실 5일동안 컨텐츠를 아무것도 성공을 못해가지고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있습니다 표정 보세요 여러분 애써 밝은 척 내가 성공시켜줄게아형님어머님 전기통 한번 보여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오 형님 잠깐자 <웃음> 여러분 그래서 저길로 바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게 얼음인지 바닥인지 모르는데 항상 갈때 조심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물이 살짝 얼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어서 갑자기 푹 빠져버립니다 저희는 뭐돈 벌어야 되니까 어머님 먼저 들어가보세요 네 얼었어요? 네 얼었어요 아니 이게 사실 투명하면 얼음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어떻게 찾아요 근데 <웃음> 아! 와, 엄청 오었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네. 여기 이제 뚫으면 돼요? 뚫어서, 흘러가지고 저기다가 묶어준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통발을 음. 올리는 거예 아, 두 개를 뚫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통발 하나에 두 개. 여기 몇개 있는데요? 세 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전기톱이라고 막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음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힘들어요, <웃음> 이거. 하다가 많이 <웃음> 통발을 잘라먹어서 아, 이거를 대충 하면은 통발을 잘라먹겠구나. <웃음> 여기 같지 않아요? 느낌이? 에? 저희가 느낌을 어떻게. 야!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물러오는. <물나가. 웃음> <웃음> 여러분, 저렇게 뚫으면 얼음 두께가 나오거든요. 얼음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부님을. 보거형이랑 저랑 이걸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해. 괜히 너무 위험해서 위험해. 사고 날까봐. <웃음> 와, 얼음 두께. 두께 20cm 되겠는데? 아닌가? 봐. <웃음> 여, <웃음> 여기 아니에요? <웃음> 여기 왜 아니지? <웃음> 오늘도 보거영 영상 실패하는 가 범효정, 효정. 자, 한번 더. <웃음> 야 저기 옆에 있는 거같다고하셔가지고 저기 한번더 잘라볼게요. 어, 있다, 있다! 줄 있어요, 여러분! 줄을 발견했으면 그 옆에 다른 줄을 또 새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저렇게 섭치를 해야 돼요. 옆에 거를 또 이렇게 잘라주고, 밑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여기도 아니야. <웃음> 여기 갔다. 여기네, 여기. 아, 보여요? 한번 더. <웃음> 자, <웃음> <웃음> 자, 과연. 한숨!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저기 매듭 지어져 있네. 네. 이걸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롯됐네요. 저기 뚫어야 네. 돼. 또 뚫어야 돼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어부님 땀이 나고 있어요, 지금. 어부 지망생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부하지 마세요. 땀 보세요, 다음. <웃음> 자, 여러분. 어부님 롱코쇼 보고 계십니다. 빈색 <웃음> 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어부님, 로추 어시겠어요? <웃음> 우와, <웃음> 야, 이건 30cm 되겠다. <웃음> 와, <웃음> 와, 미쳤습니다. 다시 또 필요하구나. 자, 매듭을 풀어주고, 세에 잠깐 걸어두고, 그물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게, 저렇게 다스로 고정을 해두고, 여기서 그물을 꺼내는 겁니다. 자, 자, 자. 성공하자! <웃음> <웃음> <웃음> 과연, <웃음> 이야, <웃음> 얼음 속에서 나왔습니다. 얼음 속에서. 이야, <웃음> 참마자 누치. 나이크. 이게 뭐예요? <웃음> 이거 옴개구리라고, 도깨구리입니다. <웃음> <웃음> 눈 싸움 말고 개구리 싸움 할래? <웃음> 일로와 <웃음> 여러가지 고기 나왔는데 피렘이 나오고 참마자 이거 그거 납출납자로 납자로 어, 네. 인데 네. 더럽게 맛이 없다고 해요 근데 빛깔이 좋아져 관상어로 많이 쓰인데 아, 관상어로 사가신 분들도 계신다 했잖아요 <웃음> 여쭤보는 사람 많은데 안 팔아요 귀찮아가지 납자로 가지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웃음> 근데 어, 네.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얼음 밑에 엄청나게 차가운 물 속에도 애들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크다 참마자 아, 진짜, 어, 이거, 맞아. 오, 야. 야, 진짜 크네 참마자였어요 누치인줄 알았네 이거는 누치예요네누치 이야 음. 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참마자랑. 응. 네. 어, 붕어 놔줘야죠. 자, 이렇게 얼음 속에서도 갑니다. 다시 통발로 갔는데. 왔어. <웃음> 자, 요거는 피라미 근데 정식면 지금이 피라미드라고요. 저런 그래도 첫 번째 통발에서 스무 마리 정도 나왔거든요. 요 정도면은 준수합니다. 세청가든에서뭐 충분히 팔만 하고, 그죠? 면탕. <웃음> <웃음> 근데 민물에 얼음 어부는 없죠? 없어요. 미시검이 니기로 누구한테. <웃음> 그럼 겨울에는 안 하세요, 아예? 쉬어요. 아, 그리고 또 고기가 겨울 치거나 많이 든건 아닙니다. 재작년에 진짜 미쳤죠? 네. 한통발에 300마리씩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잡혔어야 되는데, 아. 그때 댓글에 주시겠지? 니가 <웃음> <네가> 다 잡았잖아. <웃음> 이게 사실 어부님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거나 이런 거는다 방생합니다. 아 자, 어부님이 저렇게, 어이구,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시네. 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랑 보고, 저기, 고드름 좀 키울게요. 한거 어렵겠지? 아까 두께 봤잖아 다, 다, 다, 다, 발로 차. 손으로 못 해. <웃음> 어? 뭐야? 어때? 맛은 없다 형 여기 먹어 어부님? 어부님! 이거 드세요 이거 오, 뭐야? 드세요드세요안 돼요 눈딱걸려 선물이에요 선물 응. 어. <웃음> 바닥에 떨궈봐 <웃음> <웃음> 오. 이게 뭐라고 재밌냐? <웃음> 야 눈싸움 할래? 우리 <웃음> 계속 끓네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목말때 제가 여기서 목축에요 <웃음> 약간 모자란 텔레토비 같은데? <웃음> 나 한번 먹어볼게물 여러분 생존을 하려면 이런 데서 물이 떨어진 걸 발견해야 됩니다 <웃음> 아니 아니 야야 야너 야, 노딱인데 이 정도? <웃음> <웃음> 여기 물이 떨어진 거주줄자 이거를 먹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이 뭐야 형님 음 맛있어 <웃음> 어 이거 삶에 지혜가 있네 뭐야? 네. 이게 뭐야 오오 어떻게 하는데? <웃음> 어? 아이 그렇게 아, 수영 물총 사줄까? 아야 나한테야이 선배 쟤 안경에 다 꼈어. 어 근데 이거 바다포도 같지 않나 약간? <디> 먹어 있... 어, 그래, 먹어봐, 먹어봐. 어 그걸 먹어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다 먹었으니까. 깨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응. 오 <웃음> 맛있어, <웃음)> 어, 맛있어 보인다. 입벌 <웃음> 조심하세요. 괜찮다니까. 어 너무 시원해. 진짜로 그거 먹어봐. 먹어 도 된다니까. 여기 여기 먹어 여기 바다포도 있는. 여기 맞아? <웃음> 아, 고기 안 잡아? 아, 고기 잡자. 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고기 잡을게요. 아, 다 잡았다. 와, 저희 놀고 온 사이에 구멍 뚫린 데가 다시 얼고 있었던 거예요. 자세요 다시 자라야 돼 다시 잘라야 돼. 해. 자, 어부님이 맞아 뚫어주신다고 합니다. 나라야 그래. 나와라, 제발, 많아라. 어, 야, 좀 크다, 크다, 뭐야? 아유, 어, 음. 누치에요? 누치야. 누치 가야죠, 가야죠. 조금 가져가야죠. 누치에서 어죽하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다가져가야지 요건 살려줄까요? <웃음> 네, 살려줘요. 이거 뭔데? 붕어, 붕어. 정말 두개 요만큼 나왔거든요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또 다른 포인트로 이제 가볼 건데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보트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두 번째 포인트 도착했고 요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무보트를 타려면은 복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복장이요? 어디가? 어부님 아 어머니! 뭐해? 뭐딱걸는거 아니야, 이거? 우와! 우와! 아, 어머니! 혼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는요? 차 있어요. 아, 있어요? 빨리, 빨리. 아. <웃음> <웃음> <55 Roma> 나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나 장난 안 나온다. 됐어요, 나오세요. <웃음> 어? 우리 언니 어디있지 언니! 언니! <웃음> 언니! 언야 <웃음> 이년아! 말잘 들으라고 했지? 너 여기 마리아는 아직도 키워? 마리아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언니 망토 다지마 여뭐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딱 셋이서 이런 복장으로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엔 다른 복장 어버님 엘사는 사실 고유명 사 느낌이고 다른 복장으로 저랑 보고 얼좀 준비를 뭐, 해넌 뭔데 근데? 나 몰라 무슨 빨강 아, 마운토 무슨 야 오픈, 오픈 숄더 아니 이거 사실 오픈 숄더가 아니라 뒤에가 안 닫혀요 야안짱겨아 살집표 하지마 그래가지고 저희 이 상태로 배를 타야 됩니다 타야죠 안에 근데 다뭐 속바지 같은 거 입었어요? 입었어요. 나 입었어요 나입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상태로 바로 한번배 타러 가볼게요 가자 <웃음> 가자 하는데 <잖아. 웃음> 짐 가지러 가야겠다 <웃음> 가자 가자 전기톱 들고 가자 전기톱 전기톱 어디있어 언니 언니 머리가 왜 있다고야? 헤비메탈 요새 락 동아리 들어가지고 요새 이거 하잖아 언니 일어나 빨리 팬티 보였어 근데 너무 춥다 와 진짜 요 다리 레이스가 진짜 미치겠네 어 지금 내려갔다 언니, 난 어때? 야, 살짝... 야, 야, 야, 노출하지 말라 그랬지, 언니가. 살짝... 아니, 언니, 여기 골만 보여주는 거야. 야, 이러니까 아... 남자들이 꼬이지. 아이, 거참. 어제 걔도 내가. 추배를 뺐어? 아. <웃음> <웃음> 그럼 안 돼. 노딱 먹어, 임마. 애서 언니 빨리 오래 아니면 전기 톱으로 썰어버린대. 아니야, <웃음> <빨리야>, 뒤집으시다 <않아. 웃음> 신나신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탈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밀어야 되니까 아 밀어야 되니까 그럼 언니 나 컨티 하러 가려고 이쁘게 해야 된다고 알았어 뻑뚱 제가 해줘 언니 예쁜 척한번 해줘 언니 여기 검은 것들 뭐야? 마리아나야 언니도 키워? 너가 넘겨줬잖아 맞아 내거 여기 있어 뽑아줄게 咋咋咋咋咋咋<笑><笑><笑><笑> <laughs> oh, yeah, yeah, yeah. <웃음> 언니 왜 가슴에 털이 나 호르몬 조사 잘못 맞았구나. 언니. 언니 왜? 여기. 와, 이야 우리 편집자님도 네. 월급 더 줘야 되겠다. 우리 편집자 여잔데. 아 죄송합니다. 야이새 <웃음> 무슨 부개 영화를 들이다고 어, 우리 풍바 삼만 하자. <웃음> 좋아 좋은 생각이야. 내가 밟은 데만 밟아요. 아 착해 역시. 밟은 데만 밟아라. 어. 와개 춥다. 안돼 언니 뛰지 마 무서워. <웃음> 내가 저랬어? <웃음> 저는 저기서 또 저러고 있네 아니야 추억이 없 <웃음> 떨리봐 <웃음> 나 이런거 할지 모르는데 힘없는데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자 여러분 지금 뚫었거든요? 얼음 굳게 봐봐 와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저말에 꺼져 와 진짜 미칠 것같아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so. 유튜브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자 언니 가자 uh... 어 언니 화이팅 ㅅ 유튜브 하네 보여 보여? 오케이 리기가 <die> 여기야 <streams> <과> 언니 왜 이렇게 예뻐? 예쁜 척 한번 해줘 아 형만 아니었으면 바로 멍들었다 지금 야 감자들이 왜좋아진줄 아냐? 나처럼 생겨야 돼 <웃음> 아유씨. <이> 그냥 <웃음> <웃음> 서 있는 것도 괴롭겠네 진짜로 뭐, 다리 잘 빠진 거 봐요 여러분 아! <웃음> 지금 사실 요 복장을 그냥 작년에서 이렇게 재밌게 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찍은 거예요 언니들 조회수 <웃음> <너 트리스> 몇 <웃음> 나왔어? 아저한 150만 정도 <웃음> 자, 좋아해 주신다 보네 형님 몇 나왔어요? 3만인가 <웃음> 형은? 아 5만 제가 오늘 봤어겠습니다 그럼 150만 나왔으니까 보여드릴 것도 <웃음> 보여 드려야죠 야 잠깐만 어? 너 근데 어. 옛날에 비보이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언니 여기서 나 그거 하면 개X 대 <웃음> 비보이 스텝만 보여줘 스텝 가장 기본 동작이 이 스텝이야 <웃음> <웃음> 오 야야야 상큼하다 상큼해 어어. 어. <웃음> 엘사 언니도 비보이 출신이라 그랬는데. 나는 아, 못했었어 옛날에. <웃음> 어, 어, <이> 언니. <웃음> 오. 언니는 스트립쇼 출신이었다는데. 언니는 스트립쇼 출신. <웃음> 아이씨. 와,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 소발이 아니야? 아, 얼음치, 야! 아 저거는 천연기념물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자. 여러분, 이거 참맞아. 저 피레미 빼고는 요거는 다 얼음치입니다. 천연기념물이죠. 자, 얼음치를 보면은 뒤쪽에 이렇게. 어, 이거 추운가 보다. 자, 어... 여기 보면은 뒤에.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언니, 개구리 먹어. 어, <웃음> 자 개구리 방생할게요이 수컷이네 <웃음> 소개팅해 빨리 이게 뭔데 걔 참맞아 참씨야 <웃음> 꼬리를 보면은 이렇게 점박이 같은 거 보이죠 언니 어? 갑자기 왜 존댓말을 써 언니처럼 해야지 언니들 이거 보면은 점박이 있잖아요 이게 참맞아 라고 해서 참씨입니다 수컷이래 버거 형이라 이따가 저기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쟤야? <웃음> 자 그럼 언니 얘네들은 천연기념물이라고 아무튼 오래 못한 애들 오래 <웃음> 이거는 뭐야 돌고기 아니야? 이게 동고기? 돌처럼 단단해가지고 돌고기라고 해내 스타일이네 <웃음> <웃음> 아 진짜 X같다 <웃음> <웃음> <웃음> 오늘 진짜 리얼이 안나오네 <웃음> <웃음> 얼음치는 싹다 살려줄게요 잘가 기념물아 잘가 자 여러분 이거 싹다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가 너무 멀다 보트까지 뛰어가야죠 에이 에이 배로 복귀 먼저 타와저 어어 언니 드론즈 팬치 괴롭 같네 어이 언니 <웃음> 벤치 사이로 뭐가 나오네 먼저 내려줘 언니 여기 좀 얇다 <웃음> 보여. 도, 밟아야 돼도을 아니야 언니 나 괜찮... 그러지 않아 <웃음> 빨리 다리 물빼 언니 다리 동상 걸려 여기는 단탄강이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거든요 하하하하니야 아, 색깔이 좀... 네, <웃음> 야! 언니, 괜찮아? 이 언니가 근데 주짓수를 배워서 생각보다 몸이 단단해서 괜찮아요. 얼음보다 단단해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가가지고요. 옷을 갈아입고 먹을게요. 요 꼴로는 절대 나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장모님, 장인어른 싹다 보시는데, 슈베!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상남자 모드로 했습니다욕한번 박아. 리발. <웃음> 욕한번 박아주세요. 블러츠. <웃음> 자 그래가지고 이걸로 오늘 뭘 만들거죠? 또그 추위에 떨었잖아? 어 스프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휴게소에서 파는 거 있잖아 소떡소떡? 소떡. 아니 물떡물떡 물떡. 몰라? 왜? 물떡물떡? 손님 물떡? 물떡물떡 아시죠? 물떡물떡 물떡 알죠 뭐예요? 물고기 떡볶이 떡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꼬치에다가 <웃음> 물고기랑 떡이랑 해가지고 요거를 싹다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질해야 되는데 아, 사실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가지고 전기톱이랑 비슷해요 예, 아, 그죠 <웃음> <웃음> 팔도 위험해요 <웃음> 좀 작은 게 좋거든요 그죠 작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런 녀석들이 바싹 튀겨도 야 뼈까지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요거만딱 지금 빠르게 손질할 건데 민물고기 손질 3초면 됩니다 3초에요 네, 3초 <웃음> 보여주세요 비닐 까는 것까지 당연하죠 아 그럼 아니에요 <웃음> <웃음> 비닐 까는 거 빼고만 보여주세요 자 비닐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민물고기들은 디스토마라는 게 비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비닐을 까줘야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네. 해주세요 네. 시작 끝 우와! 오2 어, 8 9 우와 진짜 끝이야 우와 그죠 잠깐만 예, 진짜... 네, 왜요? <웃음> <웃음> 없어요 없어 근데 진짜 삼촌네한 아,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한번 다시 준비 시작 <웃음> 끝 아아아아 아, 아, 느낌 났어! 아네 어디 보세요? 없잖아요 <웃음> 한 번만 더 자존심 스크래치 났어 지금 아니 이거 1초 때 끊을 수 있을 것같아 어, 1초 때 끊을 것 같아 하나 둘셋 시작 아아 아, 절었다 잠만 다시 기네스 올라가고 싶다 준비 시작 끝와 미쳤어 근데 이거 한번 열어봐요 진짜 없어 이거 없는 거야 이 검은 거는 이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는 막이잖아요 괜찮아요 꺼져 아, 진짜 괜찮아, 아, 괜찮아. 저 불에 아니에요 없어요 <웃음> 너도 할수 있어? 난 못해 한번 해봐 몇초 내놔 자한 번만 한번, 한번 보여줘 근데 솔직히 아. 나보다 엄마가 더 잘해 몇 뭐. <웃음> 엄마 몇 초예요? 0.5초 겠죠? 뭐.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런 느낌 아 살짝 휘게한 다음에 아 시작 끝. 어, 삼촌 그렇죠. 괜찮네. 뭐야? 아니, 봐봐. 없어, 없어. 신기하게 없네. 아, 하나 더 해보자. 이거. 약간 자주니 구겨졌다. 아니, 얘. 이게 약간 좀 그러네. 근데 나 생각보다 빨랐어. 시작. 끝, 끝, 끝, 끝, 끝, 오, 끝, 끝, 야, 야, 끝, 끝. 오, 삼촌 안 됐어. 끝, 끝. 끝, 끝. 야,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다 끝난지도 전에 말이 먼저 나오는데. 며쳐요? 아싸, 이겨 제발. 맞아, 맞아. 이번에 진짜 나. 아, 이번에 진짜. 시작. 끝, 끝, 끝, 끝. <목소리> 아니, 아, 뭐야, 야, 야, 소 <목소리> <손은> 움직이고 있어. <목소리> 야, 야, 이미 먼저 움직이면 어떡해. 유튜브 아니랄까봐. 보거야 별로워. 저랑 근데 이 형이 또 이런 거 은근히 못해요. 시작. <목소리> 자, 하만 옆면으로 해야 되지. 어, 이렇게. 그렇게. 그렇지. 아니, 그거는. <목소리> 아니, 그거는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목소리> 다 갈란 거고. 시작. 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도안 아니, 아니, 아니. 시작. 어 2.8 야 부레 뭐야? 안에 닿아있어 아 부레야 자 부레... 여러분들 이게 내장 속에 부레라고 <웃음> 물고기가 뜰수 있는 걸 부레라고 하네 지금 부레를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아, 약간 먹어봤네 먹어도, 먹어도 이거야어 먹어봐 이거 껌이야 아, <웃음> <웃음> 아까 그 어디 봤으면 먹었어 이 언니 당연하지 아. <웃음> 자, 여러분 손질 당한거는 여기 소쿠리에 잠깐 넣어두고 형님 준비되셨어요? <웃음> 준비되셨어요? 당연하지 왓? <What>? 빨리해 <웃음> 빨리 눈치를 <해>, 빨리. <웃음> 잘 봐야지 형님 잘 보세요 <웃음>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여기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 아니 방송아 오세요!! <웃음> <도대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 웍웍웍해줘 웍 그렇지 뭐가 좋아 보건요 또 여기 낡은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 집에 여섯 대래요월화수목금토 일을 쉬어주고 <웃음> 나라마다 달라? <웃음> <웃음> 이제 뭐 해야 되죠? 수분을 빼줘야죠 그래서 수분을 하나씩 이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어서 꾹꾹 눌러주세요 형, 너무 세게 하지마 형 랄근 때문에 다 터져 언니라고 해줄려고는 언니 오는 언니 오는? 언니한테 랄근 있다 그러면 좀 그러지 않나? <웃음> 야 정성 봐라 보공이좀 자상해요 저렇게 하나하나 이 언니 봐라 이 언니 손끝 봐라 됐어요? <웃음>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웃음> <웃음> 저도 상속 <상승권> 끝 하거든요 <웃음>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좀 오래 걸리는 스포부터 한번 해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좋아. 잠깐만 이거 좀 깨끗하게 닦고 형님 왜안 하세요 근데 아 맞다 <목소리> 아, <이제 못> <목소리> <목소리> 스프는 그냥 이스프 넣고 물 나오면 끝난다고 합니다. 형님 물 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빨리 해요. 이거 카메라 보고. 괜찮아? <목소리> 네, 카메라 어. 봐야 돼. 카메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 타면 돼. 그러네. 어 그래. 자 이제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끝이에요. 오케이. 자 스프랑 콘 넣어가지고 같이 끓일게요. 어 언니 조심해. <목소리> 와 그리고 국물을 빼야 돼. 오 형님 네 준비 되셨어요? 이거 이게 내려가면 뭐 있잖아요. 몰라. 지어내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항아리로 제가 좀 창피 좀봤거든요 잠깐만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해. 하나 둘셋 지르르. 어좀재려 죄송해요. 아까 언니 나왔는데 지르르. 단어야 단어. 오야 이거 어, 맛있겠다. 어. <웃음> 올려버려 자 이제 저게 끓이는 동안 물떡물떡 해주세요 또 많이 해봤지 이거는 저희가 또 로챙이를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떡도 산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1부 정도 돌리고 하면 은 이렇게 쭉잘 껴져요 얘는 뭐예요 물고기? 참 맞아 참 맞아 아, 참시예요이얘나름 어? 소개팅을 보했다는 아, 거구나 아, 아, 바로 죽였네 이거는 그러면 참떡참떡이네 맞죠? <웃음> 얘는 참떡참떡. 참떡참떡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발견이자 다음 무슨 시이얘 뭐예요? 피피 피피피 아피피왜 음. 이거 말 빨리 생각하는 거 어렵다 피떡갈떡 참떡참떡 피떡갈떡 참떡참떡. <웃음> 자요렇게야 예. 여러분, 피떡갈떡 참떡참떡입니다. 형 근데 그 약간 그분닮았네 뭐? 왕간다시. 오빠. 왕간다시. <웃음> <웃음> 오빠. <웃음> 오빠. 차 있어? 요새 댓글에 한명더 달리더라고. 누구 누구? 종이의 집 조폐국장 닮았다고. <웃음> <웃음> <웃음> 다 됐다. 오 길쭉한데요. 언니 한번 시식해 주세요. 오 요, 시식 시식. 마강 마강. 한마리. 음. 어때요? 물이 많아요. 그럼 좀 졸여줘야 돼. 여러분 지금 많이 쫄여줬거든요 자, 요 정도면 다된것 같습니다. 턴 오프 해주세요. 턴 오프? <웃음> <웃음> 어느 순간부터 여자가 됐어요, 저희. 아, 아 그니까. 아, <웃음> 큰일 났다, 오늘. 아, 아 이제 그만, <웃음> 그만, 그만, 이제. 어때해 <웃음> 저여면분이 냄비에다가 기름을 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 넣어? 어구나나나나나나나 거야? 내나 아니고, 엄마 건데 나나나저나면 <웃음> 지금 다된거 같은데 다 된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떡을 한번 튀겨 봐나나나나나떡 진짜 튀긴 맛있잖아 <웃음> 기름을 무서워해서 너무 심한데. <웃음> 어나나아 안됐어 안됐어 이거 되는 거야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잖아 언니 이거 넣을까? 1등 그래? 넣는데 오우, 좋아, 제대로, 좋아. 다어단어 형, 단어, 단어 그냥 막 넣어야 돼. 야 사려, 사려, 사려. 안될것 같아. 아! 헴, 고치노, 고치노, 고치노. 그렇지. 어이, 맛있겠다. 그러니까, 튀김 어. 한번 들어보세요. 오! 이야. 너무 맛있 보이는데? 어야 야,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누구나래 서 이거 찍어봐 한번 읽어주세요 아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뭐죠? 떡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떡참 떡참 떡참 떡홍도방 <웃음> <웃음> 이거 한번 읽어줘 나는 바로 있지피떡 참떡 니얼 핏떡 리얼 피터. 리얼 피터. 네 얼굴 피터가 나. 자,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 해야죠, 보고요. 자, 마무리는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야 돼. 이렇게. 오, 와, 진짜 갑자기 개짬밥 됐네. 아, 형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또 형님, 또 새로 만든 거 기가 막힌 거 있다 그러거든? 누가요? 아, 형님. <웃음> 아니, 어떤 걸? 3일 마법 있지, 3일. 3, 3, 2, 2, 1. 레코란다뭐라고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레코레이션 <웃음> 안 <웃음> 내꺼 뭐, 뭐라 그러는데? 나내 고추 뭐라 했어 <웃음> 해봐 <웃음> 해봐 하자 <웃음> <웃음> 해야지 또 해야지 예. 간단하죠 이런거는 그래, 그래. 자, 2 1 푸비푸비 여러분 이 떡고치 소스를 이런 식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어, 반대쪽 무조건 해줘야죠 근데 잠시만요 소스 잠깐 손가락 치워볼래요? 야 이... <웃음> <웃음> 이런 이 재밌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세웠습니다 심플해 본거다 똑같아요 맞아그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가서 한번 슈베르 배울게요 나상나상 자라브렉게에서 갈떡피떡 갈떡, 갈떡 니코추랑 이거 뭐야 <웃음>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피시스 피시스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잖아 근데 여기 겉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나올 수 있잖아 <웃음> 다할수 아, 있어? 어? <웃음>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웃음> 자, 먹어볼까요? 뭐 먼저 먹어볼까요? 장유 유성이가 오래요, 오래. 형님! 아, 제가 제일 먼저 국물. 오우야. 오우 콘 콘, 콘 콘. 오 소맥. <웃음> 음. <웃음> 맛있뭐 뭐 하나 빠졌어요. 먹어, 먹어! <웃음> <웃음> 맛있어요? 음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맛있어. 오 진짜 맛있오 <웃음> 멍 <웃음> 와, 음, 진짜 맛있다. 맞지? 어, 꼰 진짜 잘 샀다 이거. 제가 그리고 계속 추위에 너무 심하게 떨었어요. 난 진짜 제일 추웠어 군대 포함해서도. 내년에 뭐 입을 거예요? 추천 받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고기 먹어 볼까? 고기 좀 떨린다. 작년 유서. 네. <웃음> 네. 이건,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이건 진짜 진짜요? 먹어봤지. 어. 아 근데 스프가 들어있어서 모르겠어 또. 튜베르. <웃음> 와 진짜 맛있어 거짓말 진짜 요 <목소리> 맛있어요 아, 음. 한탄강민물고기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쭈팡이는 뭐라 그러냐 쭈팡이는 아직 안 가르쳤는데 <웃음> 형이 지금 바로 만들어줘 사, 요 쭈방 쭈방 쭈팡 쭈팡 <웃음> 쭈팡 쭈팡, <웃음> 쭈팡, 쭈팡. <웃음> 쭈팡, 쭈팡. <웃음> 맛있다니까 담백해 뭐야 왜맛있네 뭐야? 뭐야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이거? 민물고기가 뼈가 하나도 안 느껴지고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어디 민물고기죠? 한탄강이죠 <웃음> <웃음> 이맛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세천가든입니다 <웃음>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놀랐어요 의외였어 대가리 이거네요 대가리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 머리가 맛있어요 음, 와 진짜 맛있어. 저는 음, 네. 진짜 맛 없을 줄 알았어요. 사실 맞지? 조합은 솔직히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아왜 아, 이걸 먹어하는 조합? 나 아, 진짜 콩 근데 제대로. 자 여러분들 스프 먹을 때 민물고기하고 콩 넣어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일단 근데 이거 촬영은 끝났거든요. <웃음> 전부 <전문의가잖아>. 내거보러자 <웃음> 이제 요거서아요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번에 네. 제가 나이 거꾸로해서 네. 제가 네. 먼저, 네. 먼저 먹어습게요자요거딱 해가지고 떡이랑 물고기랑 네. 싹 네. 빼갈게요. 냄새가 어때? Hmm. 떡꼬치 소스 같아 어, 이게 그 돼지 불고기 양념소스거든요? 아니아니아 떡꼬치 소스 돼지 불고기 양념소스거요 여워 먹게요나왜무서고 사워? 쭈팍쭈팍이 숨겨겨가지고 우리 쭉팍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쭉팍이 좋아할거야 나는 근데 쭉팍쭉팍이 아니고 쭉팍쭉팍으로 들었어 하필 오늘 저희가 이번엔 코스프레랑 다 비슷하네요 야나쭉다 쭈팍아 쭈팍쭈팍! 오 어때요? 와, 와 맛있어요? 대 맛있어요. 이거 와. 형님, 형님 드셔보세요 먼저. 아 먼저 먹어. 와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와 먹어봐. 그렇게 맛있어? 응 스프 개 쓰레기야. 맛있어요? <웃음> 개 맛있지. 미쳤네. 응. 그래? 아. 아 뭐. 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와. 형님 또 까먹었어요. 와 끝방 끝방. 맞는. 아 진짜 괜찮다 이거 봐. 아니 그리고 이거 튀김도 너무 잘 튀겨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그냥 먹어도 얘 그냥 가시가 막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근데 별로 그게 느낌이 안 나요. 그냥 다 씹혀요. 초베를 맛있어. 와.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와. 더 맛있어요. 이거. 무조건 이거. 야,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가시가 좀 느껴지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서 평상시에 절대 못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작년처럼 해봤는데 작년처럼 이번에도 좀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쭈빵쭈빵하고 그럴까요 네, 하나 둘셋 둘, 쭈빵쭈빵! 쭈바 쭈빵! 쭈빵! <웃음> 쭈빵, 미안하다 <웃음>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절대 아빠처럼 걔록같은거 입고 너 태어나면 이 영상 지울거야 <웃음>